어떤 움직임에도 쫙 어떤 움직임에도 꼼짝마 어떤 움직임에도 쫙 어떤 움직임에도 꼼짝마 오 유마스터 플렉스 향상된 신축성으로 쫙 부착력이 좋아 꼼짝마 움직임은 더 자유롭고 효과는 오래오래 이제 멈추지 말 y o 스 m 플렉스로 부 o p 요